저도 운동을 안해가지고 또 오늘 운동하는 영상들은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아마 여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해야되는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어, 오늘진 되게 많네. 내가너 구독해서 봤는데. 되게 많다. 사람. 되게 많네요? 오늘 되게 적은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운동하기 너무 오래 는데 어깨 내리면서 둘, 게 살짝 자연스럽게 하게, 세, 네, 이렇게 주연 짝짓, 원래 주이 하나 주어 짝, 주연 짝, 세, 한두번서한 번, 한 세, 하나, 둘 셋, 넷, 아요 맞아어 너무 이달이 꿈이야. 기자고요 <웃음> 틀린데 내가 12 말해 스면 심박수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간단하가 이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심박수가 5에서 6만 넘어가도 힘이 안들어가 그럴 거아니에내 심박수에 있어. 따라서 중간시에서할 필요가 있거든요. 금전 아, 중간대로 갈수록 내가 그걸 건드면서 목표에 따라 좀 틀린데 끝나자마자 탈것 같지는 거은데 여리까지 떨어뜨리고, 그 너무 안정시켜 하는 건그다 아, 아. 그럼 다들 한 너무 아, 안정하게 네, 상태 이제 초보자는 안정하는 상태에 좋아요하면 호흡은 그자세 일단 이게 뛰어버리면, 그렇죠 엄지가 되는 거안 되고 들어오지를 안 완전 초보자는 완전히 안 돼요. 스타일 완전히 길 게죠. 초보자는 그 질순한 손을 안 잡으면 오케이. 그 이거랑 이걸 맞추느라고 아, 숨을 차가고 안돼초보자는게호 그 음. 끊임없이 을이 아, 내가 수축할 어. 때 게. 아, 모든 면 너가 이 오늘 첫날이니까 너는 금방 금방 체감이 나아질수 있죠. 그렇죠. 그치.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실하진않았어 응. 첫날이라서 그런 거고, 왜 그걸 알수 있냐면, 너가 첫세트와제번 둘째 세트 했을 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둘째 세트가 더힘들어 응. 근데 이제 좀굽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근육을 안 시켜 있는 사람들은 차, 차라리 첫 번째 세트가 더 힘든 거 같아요. 같아. 아까 얘기하면 두 번째 세트가 훨씬 낫고, 어 훨씬 낫 그러니까 그거, 그는 너가 이름에 의해 3회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막 남, 이렇게 남자들 왜 하는 거라막가슴 막 이렇게 내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니까 걔는 할퍼로 왜냐면 대흉근을 엄청나게 키우거든요. 아. 비이상적으로 아. 남자들은 딱 봤을 때 가슴 근육이 그져가 여기가 막펌니 그러니까 가슴 자체가 근육 자체가 비이상적으로 다른 데보다 커져있기 때문에 아. 얘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거손각이 아.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냥 안 다쳐서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안 들고 이게 이게 되게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대형부 아. 엄청 크게 키우잖아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아주 아주 높은 무게를 여덟 개 있는 치는 거 그런 걸 조금 평평시키는 음. 거 커지게 수축보다는 이완을 천천히 하면서 좀더 슬림한 근육 반대지 수축보다 이완을 응. 천천히 하면서? 모든 아, 이완을 맞아. 늘어질 때 천천히 그렇지. 맞아 그래서 모든 동작들이 다 지금 오늘 너랑 한국도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도 응. 그렇고 모든 기구 동작되기 수축이 빠르고 이완이 천천히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땡겨쭉 쭉, 쭉, 열두 개, 한번쭉 유일하게 허벅지 안쪽, 그다음에 등 이런 데는 수축 빠르게 해도 되는 거 다른 데보다 왜냐면 근육이 퍼지는 게더없좀더 강한 자극을 줘도 되니까 괜찮으세요? 유연하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도 네 다리가 네 다리가 그래. 아닌 거 같으니까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해 이게 호이스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이 호이스트가 비싸거든? 아 진짜요? 호이스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작용 반작용이 복층이 되는 오나 이렇게 된거 처음 모든, 모든 기구들이 다 작용 반작용이야